예전 아파트 2010년도 거래 동향을 보게 되면 3억짜리 아파트가 실제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는가 하면 2020년도에 20억, 최고가는 25억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아파트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예전 예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예전이 2010년도 이때는 아니겠죠. 그리고 이때 아파트를 구입했는 가격이 뭐 거의 7, 8배 가격만큼 올랐지만 뭐 이때를 얘기하시는 건 아닐 거고 이런 가격은 다시 나올 수도 없는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예전 예전 돌아가야 된다 뭐 하는 그런 연도는 2017년도나 2018년도 정도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그래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뭐 4, 5년 전에 정도 가격으로만 돌아가도 괜찮겠다. 하지만 4, 5년 전에 가격도 무시 못하는 가격이죠. 물론 그때만큼 다시 돌아가서 뭐 기회가 돼서 아파트 투자를 한다. 뭐 그런 기회가 될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뭐, 그때 가격까지라도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뭐, 한치앞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사실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자체가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가격 뭐, 2010년까지 뭐, 돌아갈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예전에 뭐, 아파트 3, 4억짜리가 10억 가까이 했던 그런 시절을 생각해 볼 때는 뭐, 그 시절 한 4, 5년 정도까지는 뭐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만은 제가 항상 지금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 동네도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하겠지만 은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해야 올라가지 않더라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소위 말해서 안전장치의 한 일부분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저는 두산 이부 이전에 2007년 8년도부터 부동산으로 밥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경험에서 나오는 눈으로 보고 실무적인 모습들을 보고 제 생각과 의견을 얘기 드리기 때문에 제 의사가 무조건 다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은 크게 제 의지를, 제 의사를 틀리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항상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별로 아파트 가격 변동이 얼마나 있었는지 11월 달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성구 두산 이브 같은 경우는 1일 날 거래가 되었습니다. 24억에 78평이 24억에 거래가 되었고, 전세는 12억, 매매는 기존에 18억까지도 또 거래가 되었다가, 뭐, 청별로, 뭐 타입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동향을 본다고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매우동의 CG협화타운 같은 경우도 2억 4천 모든 아파트 가격은 현재 다 내리고 있습니다. 단지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 적게 내리느냐 그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정도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거래로 요새 거래가 많이 되죠. 뭐 때문에 거래가 되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뉴스도 제가 올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촌동, 코아, 에듀브파크 마찬가지, 8억 4천에 거래가 됐는데, 뭐, 기존에는, 뭐, 기존에도 큰 차이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달별로 지금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것이고, 뭐, 그리고 뭐, 만촌동, 마찬가지, 에듀브파크고 중동에, 뭐, 해밍턴 플래스, 마찬가지, 7억에 매매가 되었지만은, 기존에는 또 뭐, 타입별로, 평수별로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29,000과 9,000 그리고 뭐 5억에 매매가 된 사례들도 있고요. 법물동 마찬가지 2억 8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기존에는 또134 타입에 거래된 내용은 4억 7천에 또 직거래가 되었고 그 밑으로는 마찬가지 5억 9천 0배 뭐 13,000과 11,000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가격 차이가 약간 난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수성구, 법물동, 의 청구타운, 매매거래는 2억 8천, 그리고 뭐 1, 3, 4 타입 같은 경우는 또 4억 7천에 직거래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산동, 청산 2억 6천 5백, 마찬가지8 4 타입 기준으로는 2억 7천 5백에서 2억 6천 5백 조금씩 내리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마찬가지 황금동, 황금, 엘포레 뭐 6억 2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기존에 최근 거래가 되었는 게 6억 2천, 6억 8천, 청수마다 약간씩 좀 차이는 있다. 그리고 전세는 거의 대부분 반토막 이하로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동에 뭐 신매역, 우방유셀 같은 경우도 3억 4,800 거래가 되었는데 대부분 직거래로 3억 7,500, 3억 8,000 또 3억 4,800까지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동 레이크프로지오 같은 경우도 6억 8,800, 8사타입이 거래가 되었는데 또 기존에는 뭐, 6억 7천, 6억 8,500. 천큰 차이는 나타나진 않고, 전세 거래가 일부 좀 이루어졌다. 전세 마찬가지 보시다시피, 거의 반토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매우동 동서타운, 베르티아 3차. 여기 같은 경우는 매매 2억 7천. 기존에도 2억 5천, 5천, 다시 7천. 조금씩 올랐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전세 최고가 2억 6천은 이건 거의 뭐 자살 행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전세는 거의 지금 반토막에서 거래를 하시는 게 맞다. 근데 최근 거래 22년 5월 달에 전세를 2억 6천을 거래를 했어요.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성 롯데캐슬, 퍼스터 같은 경우도 39평에 7억 8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전세는 뭐 4억대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 4억 8천에서 4억 4천 내렸죠. 그리고 기존 거래되었는 것은 8사 타입의 5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 수송동 사과의 수송이치 같은 경우는 9천만원 매매가 되었는데 이게 8평 되어있죠. 8평 거의 대부분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7억 6천에 거래가 되다가 8억 1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22년 5월달에 8억에 다시 거래가 직거래가 되었고요. 뭐 직거래가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는 것은 대부분 매매보다는 정여나 아니면은 직계 존속 자식들에게 매매 처리를 하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 판단도 됩니다. 그리고 뭐, 이만큼 직거래 많이 하면 부동산은 뭐 먹고 사는지 몰라요. 아무튼 요 근자의 뉴스에도 제가 다 올려드렸지만은, 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올려드린 내용, 그냥 뭐, 집에서 핸드폰으로 틀어만 놔도, 듣기만 들어도 이해가 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뭐 눈으로 요새 읽는 것보다는 듣는게 좋죠 그렇게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뭐 제가 다 어느정도 이유가 있어서 올려 놓는 거니까 전체적인 동향을 쉽게 들을 수 있는 뉴스도 한번씩 참고해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법물동에 하늘채 르레브 무슨 이름을 정말 요새 힘들게 많이 졌습니다 이름 자체를 장미 아파트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비둘기 아파트 그런거 없어졌죠 자 여기 마찬가지 수성하늘채 레버. 기존에 4억의 거래가 되었고, 뭐, 30평이고, 타입은 좀 틀립니다. 8호 타입 A에 뭐 5억 9천, 5억 천, 다시 6억으로 또 올라가는 사례가 뭐 만들어지고 있고, 금액 자체가 들쭉날쭉해요. 필요에 의해서 사는 분들인지, 뭐 대부분 직거래로 또 많이 했고, 아니면 뭐 정열을 위해서 거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세하게 국세청에서 또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따로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수성보모 W 같은 경우는 뭐, 거일의 자체가 거의 없는데, 8억 7천. 기존의 최고가가 10억 8천에서 10억 7천. 물론 타입은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참고만 하시기요. 마찬가지, 만촌동, 만촌 우방 2차, 이 같은 경우도 지금 23평에 매매 3억 4천이 거래가 되었는데 뭐 기존에 4억대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뭐 마찬가지로 쭉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전세 거래는 반토막이 났고요. 파동의 청구 하이 시 같은 경우는 뭐 올라도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내려도 많이 오르, 뭐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2억 4천에서 뭐 2억 5천, 6천, 8천, 9천 여기 같은 경우는 금액이 다으로 올랐다고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편한세상 같은 경우는 9일날 거래가 되었죠. 34평 6억 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기존에 마찬가지 뭐 84타입에 5억 9천 거래가 되었고 전세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 어, 이편한세상 같은 경우는 금액이 뭐 다시 약간 뭐 올랐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청수를 보게 되면 24층과 6억, 6층 억6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아파트라도 청수에 따라 많게는 2, 3억 정도 차이가 나는 두산이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일부 보면 뭐몇 천에서 억 단위까지 청수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수원동 삼천 거리인 에듀파크 보시게 되면 33평 8억 7천, 뭐 기존에 8억 4천, 뭐또 9억 3천 청수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했지만 6천인데 9억 3천 거래가 되었고 기존에 11천인데 8억 4천 그리고 구청인데 다시 8억 7천까지 내려오고 전세가격은 평균적으로 반토막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상황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5단지 같은 경우도 매매가 355,500 거래가 되었는데 기존에 보면 거래는 최근에 되었는 것은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보물동하늘채러레브 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10일 날 거래가 되었지만 여기 보면 14일, 17일 한꺼번에 거래가 되었는 것이 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법물동에 법물하이처 1억 2천, 18평에 거래가 되었죠. 그리고 기존에 뭐큰 거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같은 경우는 매매 5억 9천, 기존의 거래는 뭐 6억 7천, 8억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5억 9천까지 하락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청수 변화는 전청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한 2, 3천 차이이기 때문에 실제 이정도 거래에서 거래가 되는 걸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범무라이뭐 1억 2천 그리고 수성 로터게스트 퍼스트 아까 받는 것처럼 동일하게 나왔고요. 중동 마찬가지 5억 3천 세멘트거든요. 5억 3천 5 0 거래해야 되지만은 기존에 큰 거래는 없었습니다. 전세, 월세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지산3단지 마찬가지 18평에 1억7천, 기존에 2억이었다가 2억2억백이었다가 뭐 거래가 들쭉날쭉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수 변화도 13층에 2억이고 5층에 2억8천이었는데 2억 금액은 조금 더 떨어진 걸로 확인이 되고요. 뭐, 작은 평수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일반 아파트 평수 33평이나, 아니면 18평, 이런 같은 경우는, 작은 아파트 평수, 18평 같은 경우, 작은 평수는 큰 차이가 없어요. 25평 같은 경우도, 뭐, 2억 5천에서, 뭐, 2억대 거래가 되는 걸로 보이고, 만촌동, 마찬가지, 그린코아, 에비듐파크, 마찬가지, 13억에 거래가 되었는데, 뭐, 평수는 48평이고, 이거는8 4 타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목에 보게 되면, 8억 4천과 9억 8, 8억 7천, 뭐, 평균적으로 나눠서 좀 거래가 되었다. 84타입 위주로, 85타입 위주로 조금 거래가 되었는데, 그 외에도, 뭐, 넓은 평수가 한 번씩 거래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만성동 화성파크 스위트 같은 경우도 매매 2억 8천. 기존에 뭐 2억 7천, 8천, 그리고 3억 천까지도 또 거래가 되었습니다. 같은 평수에 뭐 청수가 약간 틀린데 조금 더 가격이 올라서 거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서 설명을 하면 뭐 하루정도로 해도 다못 보기 때문에 제가 클릭을 해서 그냥 설명만 할 테니까 뭐 보기 좋게 제가 해놨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보시기만 보시는 걸로 하늘채 같은 경우도 95900 거래는 없었고요. 마찬가지 어 여기도 마찬가지 수정하늘채러레버 아까 뭐 설명이 중복으로 같이 들어갔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일별로 적어놨고 여기는 매매와 이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목에 여기 같은 경우 같이 나오죠. 그래서 한꺼번에 보시면 되고. 어더샵 수성, 라이카이로 마찬가지 거래가 일부 좀 이루어졌는데 5억 370, 기존에는 6억까지 7억까지 거래가 된 아파트입니다. 마찬가지 빌리브 버머 같은 경우도 매매 10억에 거래가 되었는데 기존에 큰 거래는 없었어요. 없었고. 만촌, 화성파크, 스위트 같은 경우도 34평에 3,700만원, 거래가 되었지만, 기존에 2억대도 2억7천 뭐, 3억대도, 뭐, 큰 차이는 없이 조금씩 왔다갔다 그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중복된 스위트고, 어, 쌍용, 더 플래트넘버, 넘버, 넘버 너, 플레트, 플레트넘, 넘, 플래트, 플래트넘넘, 플래트넘버 뭐? 아, 어려보라, 씨. 뭐 기존의 직거래로 7억 2천 8억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다시 6,9천으로 억 하락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청구전원타운 같은 경우도 3억 4천 거래가 됐는데 기존에는 큰 거래가 없었고요. 어, 메트로팔레스 2단지 아까 중복된 것 같아요.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만촌신동합파밀리에 3억 3천의 거래가 됐는데 기존에 뭐 3억 6천, 3억 4천 큰 변화는 없었다. 더샵 수성 라크웰은 5억 3,200, 기존에 6억대 6억대 7억 대까지가 거래가 되었는데 일부 좀 떨어졌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음. 시지동 동변 동서우방 같은 경우도 5억 거래가 되었는데 기존에는 최고가 6억 4,500에서 좀 떨어졌죠. 그리고 일스테이트 황금엘레포레 같은 경우는 6억 8,200에서 6억 2,000, 6억 8천뭐 기존에 뭐큰 거래가 또 없었고요. 7억 5천까지 최고가는 찍었습니다. 그리고 만촌 하나 꿈에 거린 거 같은 경우 44평에 11억 8천 기존에 뭐 직거래 됐는 액외에는 전세 말고는 거래가 된게 없고 만촌 화성파크 스위트 같은 경우도 34평에 3억 천 기존에 뭐 팔사 타입에 2억 7천, 2억 8천, 3억 천, 3억 천, 7백 뭐 이렇게 큰 변동은 없었는데 가격이 뭐 예전보다 조금 올라오는 것으로 그래프에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신메동 시지태적 멘션, 마찬가지, 뭐큰 거래는 없었고, 근자에 3억 거래가 되었는 거, 만촌동, 법물동, 하늘채, 러레버, 4억 2천 거래가 되었는데, 기존에 5억 9,900, 5억 9,500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산동, 현대 멘션, 뭐 2억 5천, 2억 7천, 2억 5천, 한 3천정도 가격변화가 있다. 그리고 사무수성타운 5억 6천에서 뭐 기존에 큰 거래가 없었고요. 시지동 마찬가지 알파시티 동아웃시 7억 3천 5백에 거래되는데 기존에 큰 거래가 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천동 수성 엘리트타운 4억 9천 5백에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는 6억까지 8사타입에 거래가 되었는데 급액변동이 조금 하락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아파트 곡선은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예전에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가격에 2019년 뭐 올라갔는 거에 따면 아직 뭐 근처도 오지 않았다 뭐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2018년에 5천 건, 2019년에 5천 건, 2020년에 8천 건, 그리고 21년에 2천 건으로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곧 12월이 오겠지만 은천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2020년과 비교했을 때 8분의 1로 거래가 줄었다. 엄청난 거래가 줄었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아파트 가격 변동, 거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가격이 하락할 것인지 하락했다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은 대구의 뭐 대표적으로 하락세가 가장 높다고 얘기하는 수성구 가격도 가장 많이 올랐지만 가장 하락이 많이 될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곳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락이 되지 않는다고도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성구 아파트 가격 변동을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